자, 오늘은 무리수와 실수요. 자, 어려운 거 아니야. 개념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 어느 정도인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왜 유리수를 알고 있었나이 2분의 3 같은 숫자 알고 있었는데 유리수라는 단원에서 유리수가 뭔데? 하고 배운거 있었지 그런 느낌이야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소수라는 것을 분류한 적이 있어요 소수를 두 가지로 분류했었어 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끝이 있는 걸 무슨 소수? 그렇지 유한소수라고 했고 끝이 없는 것을 무한소수라고 했어 자이 무한소수는 다시 둘로 분류가 됐어 뭐랑 뭐로 분류됐을까? 그렇지 같은 순환소수가 있었어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 그럼 여긴 뭐였어? 어, 순환하지 않는 무슨 수? 무한소수겠지 얘가 있었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얘네들은 분수 표현이 돼. 그래서 얘네들을 무슨 수라고 했냐면 유리수라고 했어. 기억나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곱근 여기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이 무한소수에 들어가는 숫자로서 그때 배웠던 건 누구 있었냐면 바로 원주. 기억나십니까? 원주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새로운 애가 나왔어 루트 루트 7 이런 애 누구? 제곱근도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근데 모든 제곱근이 다수환하지 않을까? 루트 4 같은 경우는 2니까 얘는 여기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숫자의 분류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숫자들을 다 털어보면 태초에 무슨 숫자를 배웠냐면 아빠한테 뽀뽀 두번 받았어, 엄마한테 뽀뽀 두번 받았어 기분 네번 나빴어 하는 그 자연수를 배웠지. 그 자연수를 배우고서 중학교 올라오면서 자연수에다가 플러스 부호를 붙이고서 뭐라고 불렀어? 양의 정수라고 불렀고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뭐라고 불렀어? 음의 정수라고 불렀어. 그둘 사이에, 가운데, 딱끼네두고 얘를 묶어서 뭐라고 할까? 정수라고 했어. 자, 이 정수와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와 같은 애들을 놓고 얘네를 뭐라고 불렀냐면 유리수라 불렀어. 우린 지금 요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자 유리수에 반대되는 애가 뭐냐? 무리수야. 선생님 무리수 두셨어요. 네, 그 무리수 맞아요.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야. 소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소수라는 아이는 유한과 무한으로 나뉘는데 이 무한은 다시 순환과 순환하지 않는 으로 나뉜다고 그때 요만큼은 다 뭐야? 유리수. 유리수가 뭔데?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무리수야 여기 여기 여기 있던 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제곱근을 뭐라고 부른다 무리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야 얘 영어 이름은 레알 넘버야 오케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거기 책 보시면서 얘기를 할 건데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얘기도 좀 합시다 어차피 실제 존재하는 수들은 전부 어디에 올릴 수 있냐면, 뭐라고 불러, 이거? 수직선. 수직선 위에다가 다 올릴 수 있어. 전부 다 올릴 수 있거든? 전부 다. 그러면, 이런 무릎이 있을 거야. 유리수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자, 그럼 유리수가 많을까? 무리수가 많을까? 둘다 엄청 많아. 대빵 개 많아. 오케이? 그러면, 유리수만으로 채울 수도 없고, 무리수만으로 채울 수도 없지. 오직 뭐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실수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말은 실수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득 채울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유리수,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 맞는 말이야. 이거 무조건 맞는 말만 줄게. 유리수, 유리수 사이, 유리수 유, 유, 사, 유 뭐야? 맞아.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무리수 맞아. 오케이? 무수히 많은도 맞아. 알겠어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무,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유유사무도 맞아.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 다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무수 만 무수 만 유무 다 맞아. 알겠지? 그리고 실수로만 가득 만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수직선 위에 올릴 수 있다는 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 뭘 비교할 수 있다? 크기, 크기. 어디가 클까요? 수직선 위에 올려놨을 때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어느 쪽 어, 오른쪽이 더 커요 무조건 오른쪽이 더 커요 그래서 막 따질 때 선생님 영어 기준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잖아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오케이? 오른쪽이 케이오 무조건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큰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큰 양수가 더 커요.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거니까. 오케이? 나는 수업 중에 되도록 너희가 아는 말들을 쓰고 싶어해. 너희 급식체가 아닌 너희가 배운 수학 용어를 쓰고 싶거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면 너희 다 아는 말이야. 12페이지 기본, 첫번째 볼게요. 자, 루트 10, 그놈 벗길 수 있어 없어? 못 벗겨. 그럼 뭐야? 무리수. 마이너스 루트 49, 루트 49 벗길 수 있어 없어? 있어, 뭘로? 7. 7. 그럼 마이너스 7, 걔는 어디 있어? 여기겠지만, 뭐라 불분대? 유리수. 3 플러스 루트 7, 루트 7 벗길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리수. 루트 3, 9분의 1. 루트 9분의 1. 벗길 수 있었어. 있어. 그러니까 3분의 1 빼기가 된 거잖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유리소. 어우, 선생님, 그러면요. 옆에 있는 요 발전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니네가 해요? 제가 하죠? 루트 2N과 또 누구? 루트 3N이 모두 뭐가 돼야 돼? 무리수가 되게 하는 100 이하 자연수. 그럼 무리수가 안 되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유리수가 되면 되겠지. 그럼 나는 이100 이하 자연수인 100개의 자연수 중에서 유리수가 되게 하는 애를 빼줘도 되지. 그렇지. 그러면 루트 2n인데 이게 자연수니까 곱해봐 어차피 자연수지. 이 값도 자연수가 되면 되네. 그치? 아까 했던 거네. 그럼 2n이 뭐가 되는데 제곱수되면 되네. 그니까 러 n은 n은 2 곱하기 뭐가 되면 돼? 제곱수되면 제곱수 되지. 1, 4, 9, 16, 25, 36, 49, 더 이상 안는거 되지. 괜찮아? 그니까 러 n이 뭐일 때 가능해? 또 불쌍한 표정 이지마 2, 8, 18, 32, 50 뭐하고 있었나 지금? 미안. n이 2 곱하기 제곱수라면 근데 여기다 2 곱하고 있는 거라고. 98되죠 괜찮아? 그럼 얘도 루트 루트 3n이 또 자연수가 되면 되지. 그럼 3n이 뭐가 되면 돼? 제곱수되면 되겠지. 또왜 자꾸 불쌍한 표현이 되냐? 네? 이게 원래 표정이 이렇거든? 근데 지금. 이거 3 곱하기 보면 되는 제곱수, 맞지? 곱해 갈게. 그럼 n이 또멀수 있어. 3, 12, 27, 48, 75. 더 이상 곱할 필요 없지? 요것들 중에 하나라면 이거 다유리수 적으면. 그럼 얘네 빼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개 빼니까. 이렇게 네. 어려운 문제의 발전이니까. 요거 두 장씩 될 거거든. 두 장씩 될. 거, 딱세 세 장씩이거든. 애들 좀 나눠 줘. 다. 영원이가 직접 나눠. 줘 이 교재가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RPM을 또 갖고 왔어요. 이건 RPM 샀지? 응. 응. 이거 풀고 또한번 풀라고. 응. 나눠주시는거 받으시면서 한장 넘기시면, 요거 있어요, 요거 실수책에. 그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13. 루트 0.64 루트 4분의 3 1- 루트 4 5 플러스 루트 2 0.07 땡 하나씩 확인할게요 어디 들어가나 찾았어 여기? 우리 교재야 우리 교재 마이너스 루트 13 루트 벗겨 못 벗겨 못 벗겨 그럼 이게 뭐야 우리 수제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2번 라인에 적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13. 1번 유리수 적으세요. 2번 뭐 적으세요? 무리수 적으세요. 3번 뭐 적으세요? 실수 적으세요. 자 일단은 무리수 적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13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 벗겨져 안 벗겨져? 100분의 64야. 벗겨져 10분의 그러니까 얼마야? 유리수지 0.64. 이거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져. 루트 4분의 3, 나연이 오케이? 이거 벗겨져 안 벗겨져? 벗겨져. 벗겨져. 그러면 1 빼기 2니까 얘는 되는 거지. 이거 벗겨져 안 벗겨져? 어, 5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2도 여기고요. 0.07 땡 루트 없지? 그리고 0 7땡 이니까 이거 뭐야? 수단 소수지 일로 왜요 0.07 땡 이지? 선생님 실수는 어떻게 해요? 다 써야지.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다 여기 야 오케이? 야27 마이너스 루트 234 실수야 뭐야? 실수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는 다 무슨 대답을 할수 있어? 실수다. 오케이? 쓸수 있는 모든 수는 실수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새로운 수를 배운다. 미안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를 배운다. <웃음> 이 세상에 없는 수를 배운다. 상상을 벗어난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찾아볼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왜 제곱하면 0보다 커질까? 제곱은 똑같은 수를 두번 곱하지.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거나 음수 곱하기 음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음수 음수 곱해도 양수고 양수 양수 곱해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는 거야. 딱 고등학교 1학년 때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거 왜싸 하면서 다시 안 해. <웃음> 지금 변종이지? 그거 하면 또뭐 할까? 잘 봐. 우리 이거 이렇게 새로운 숫자 여기 시, 유, 실수까지 넓혔잖아 우리 이거 배우고 뭐 했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거 배우고 뭐 했어? 정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유리수까지 확장된다고뭐 했어? 유리수끼리 더하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지? 그러면 실수 배우고 뭐 하겠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할 거야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배운다고뭐 하겠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할 거야 오케이? 지금 이렇게 썼지만 이 무리수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우리는 원주율과 제곱근만 발견했죠? 그치? 이제 3학년 2학기에 삼각비라는 게또 나올 거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도 나올 거고 로그도 나올 거에상용그이 이런 각들은 다 무리수야. 그러니까 걔네들 새롭게 배우면 걔네들도 또다시 뭐 할까? 더하고 배고 곱하고 나누고 오케이? 우리는 계속 뭐 한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만 할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어릴 때더하기빼기 곱하기 나누기 엄청 시키셨을 거예요 자 우리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펴보세요 그그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 RPM이라고 명확게요 RPM에 제가 일단은 유형 18까지 진행을 좀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숙제일 거예요 오늘은 별로 없죠 그거 하시고 틀린 거 고치시고 제가 외우라고 한거 옵셈공식이랑 인수분의공식한두 번, 세 번씩 써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가 조금 속도를 붙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익숙해졌잖아, 루트는 루트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내갈 길대로 갈 겁니다 오케이? 믿어 가자 유형 16이니까 127 아까 했던 거랑 같네 그럼 여기서 안본거한번 아까 이거 127 한번 해볼게. 일단은 루트 몇이야? 0.4 땡. 그 다음 뭐야? 3마 루트 2. 그 다음 뭐야? 파, 파이.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다음 뭐야? 루트, 루트. 0.04. 다음 뭐야? 0.345. 345 땡땡땡이지? 맞죠? 자 그럼 천천히 볼게요. 이거는 뭘로 바꿀 수있 루트? 루트 0.4 땡은? 9분의 4 루트 9분의 4는 분모가 네. 루트 9고 분자가 루트 4니까 루트 9 벗길 수 있어? 3 얘는 얘는 이여 얘는 케이 그럼 얘는 벗겼네? 그럼 얘 무슨 수야? 유리수지 그렇지 유리수지 3 빼기 이거 뭔지 모르지만 얘가 벗겨 안 벗겨져? 안벗겨 벗겨. 아, 무리수네 어머나 땡큐 땡큐 베리 몽키 얘 뭐야? 원주유 무리수 이거 뭐지? 절대 값마이너스 3이잖아. 얼마야 이거? 3. 뭐니? 유리수. 얘는 루트 100분의 4예요. 약분하지 마세요. 그러면 루트 100분의 루트 4니까 얼마입니까? 10분의 2죠. 벗겼죠? 유리수 좀 야한 수업이에요. 미안해. 0.345인데 얘네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땡땡 이렇게 찍지? 무슨 소수? 순한 소수니까 뭐야? 그럼 무리수 갖다 쓰래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쓰면 되네요. 괜찮아? 자 넓이가 5인 자 이런 밑에 보면 이런, 넓이가 얼마인? 5인 정사각형 자 우리 다 아는 거야.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자 이거야. 그럼 넓이 얼마인? x 제곱이잖아. 맞지? 넓이가 x 제곱인데 그게 얼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그럼한변의 길이는 얼마니 6, 2 앞서가지마. 불쌍한 필좀 지을 거면 불쌍 저거는 지가 이해가 안 되면 불쌍한 필정짓다가 알아들이면 날. 그래, 그렇게 살짝. 자, 131번. 졸삐졌어네 아니요. 삐져도 돼. 오케이. 자.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인가요? 보자. 무한소수는 무한소수는 전부 무리수인가요? 아닌 애도 있지.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야 돼. 그냥 보고서 어? 어? 어? 가 아니야. 유한소수 중에 무한소수 있나요? 무리수 있나요? 유한소수 중에 무리수 있나요? 없지? 유리수면서 무리수일 수 있나요? 남자면서 여자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리수면서 무리수일 수? 없죠. 없죠? 유한소수는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 유한소수는 전부 뭔데? 유리수. 유리수가 뭔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4번이 맞는 말이네. 5번. 소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유한과 뭘로? 무한. 무한이지 순환으로만 이루어진 거 아니죠? 자 밑에 132번에 미음번 보면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골. 이게 뭐냐? 분수골이라는 거야. 유리수 얘기하는 거야. 한장더 넘겨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모든 자연수는 정수인가요? 정수 안에 자연수 다 들어있죠? 벗어나는 거 없잖아요. 그 모든 자연수는 정수가? 맞습니다. 모든 정수는? 다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유리수가? 맞습니다. 정수가 아닌 수는 전부 무리수인가요? 얘도 있잖아요. 3번이 틀렸네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네.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니면 뭐야? 무리수인 거야. 딱 둘로 나뉘는 거야, 실수는. 군수 표현이 된다, 안 된다. 그걸 유리수, 무리수로 나눈다. 오케이? 이 유리수, 무리수가 이 안에 다 한자어야. 일본식 한자어야. 그, 영어로는 레이셔널 넘버, 롬버, 일레이셔널 넘버라고 해. 그래. 레이셔널 넘버, 레이셔... 이성적인 수, 합리적인 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비가 딱 정해진 수. 비가 되는 수. 즉, 분수는 비잖아. 4분의 3은 3에 대... 4에 대한 3의 비. 3대 4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이거는 비가 없다는 거야. 정수비가 안 된다는 거야. 이 스토리가 이거잖아요. 요 세상에 살고 있던 피타고라스가 이 세상에서의 대빵이었어. 피타고라스가 대빵이었고 내 말이면 다 고, 법이었고 자기 공부를 다 하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 역사상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공식이라 말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표 했어. 근데 제자가 딱 찾아와. 피타고라스님. 피타고라스님.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기록을 어떻게 구합니까? 한 변의 내가 1이라고 했을때 대각선의 기이을 나타내는 방법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랬더 피타고라스가 한참을 보냈 우리는 알잖아. 답이 얼마야. 루트이잖아. 그치? 루트인데 이거 어디에 속해? 그때까지는 아, 루트도 아무도 안 썼고 무리수라는 게 발견되기 전이야. 모두가 모든 수는 다분수꼴로 표현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세상이야. 피타고라스가 그걸 다 설파했고 제자가 이걸 딱 와서 얘기했어. 고민이 되는 거잖아. 자기가 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유리수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세상이 깨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말한 공식이 깨지는 거지 피타고라스 딜레마에 빠진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자를 죽였어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쉿, 입 닫고 조용히 넘어간 거야 그리고 혼자서 고민해 그러니 여러분 제가 시대에 발견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유리수가 아닌 수도 존재합니다. 그 예로 이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개새끼지. 못된 뭐 새끼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자기네 교리에 있어. 피타고라스 학파가 되려면 결혼하지 마라. 근데 지는 결혼했어. 연애하지 말라 그러면 지는 결혼했다 나쁜 사람이야. 아니, 이미 죽었는데 내가 뭔 말을 못해.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싹좀더 편했을 거야. 자 오늘 고기 1 3 6쪽까지 지금 해주실 텐데 어, 이걸 하기 전에 뭐 앞쪽에 우리 프린트 보시면 개념 유형 확인 학습이 있거든요. 우리 요것도 하자. 이왕 하는 거 수직선 얘기하자. 잘 봐. 루트 2가 어디 있는지 찾는 방법이야. 수직선을 딱 거. 그리고 여기가 0이지. 그럼 여기 딱한 칸짜리. 1이겠네. 그럼 여기에 딱 맞게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면 여기는 분명히 루트 2가 맞지. 맞지? 그러면 여기를 컴퍼스처럼 딱 찍고 이렇게 컴퍼스로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주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게 돼? 같아지지. 맞나?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루트이지. 그럼 요기가 얼마야? 루트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루트 1을 어떻게 만들까? 그림상 만드는 거야. 1이면 0, 2, 요기이가 1인 거야, 이렇게. 그럼 대각선 요렇게 자르면 얼마나 4, 1, 루트 5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요 점에 좌표가 없는 거야. 루트 자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잘 보세요. 4예요 여기서 T와 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자, 이 길이 얼마였죠? 무이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죠? 이 길이도 얼마죠? 맞죠? 자, 숫자를 표현하는 건 되게 쉬워. 한칸 가잖아. 한칸 가면 여기는 4에서 오른쪽으로 한칸갔습니다의 표현이거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어디에서? 4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루트 2, 왜 루트 5야? 얘는 어디에서? 4에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거기 보세요 예, 예, 야 자꾸 보라 그래, 미안해 그 기본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요렇게 돼있고 여기 가운데가 0 마이너스 2죠? 여기서 이 0까지고 위로는 3칸 갔어 요렇게 잡고 여기서 떨어진 거랑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떨어진 거랑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 오케이? 이 길이 얼마야? 이칸 수가 여기가 3칸이야 그럼 여기 X 놓고 천천히 피타고라스부터 한다. 뒷변의 제곱은? 제곱제곱. 제곱. 4 더하기 얼마? 9. X제곱은 얼마야? 13. 그러 이거 얼마? 루트? 13.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잖아. 잘 봐. 봐봐봐. 봐봐. 보낼할때 봐, 봐. 봐. 이렇게 내려왔잖아. 이렇게.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디서 출발했는데?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그럼 여기는 어디서 출발했는데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오케이 오케이 안되시면 지금 얘기해 도와줄테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봐봐 루트 10을 만들어야 돼 루트 10 루트 10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 칸, 세칸한 칸, 세칸 칸. 1, 9, 루트 1 됐어? 괜찮아? 그럼 루트 5는 아까 한 칸, 두칸한 칸, 두칸 칸. 루트 5지 왜냐고 물으신다면 다 피타고라스 정리요 그러면 앞에 2 e 마이너스 루트 10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2에서 한 칸, 세 칸짜리 삼각형을 그린 뒤에 얘가 요렇게 돌아와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이겠지? 괜찮니? 왼쪽으로 봤으니까 그 옆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는 어디에 좌표를 찍고 마이너스 3에서 한 칸, 두 칸짜리를 그리고 얘가 똑같이 요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되겠지?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아니, 괜찮나? 여은이 차. 저기, 여은이 차. 여은이 차. 주원이 차. 괜찮. 사수 주원이 차. 태현이 차. 경주기 차. 미스레이. 스 자, 넘기시면, 뒷장 있어요. 보충 설명이 있는데요. 보충 설명이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용 확인학습 1, 2, 3번 해주시고, 아, 개념용 확인학습 하기 전에, 아우, 자꾸 하기 전에요. 여기 해야지. IPM 자 IPM 137번을 보시면요 샬러가 되있구요 여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에서 요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에서 요렇게도 삼각형 하나 만들어졌구요 여기서 요렇게 내려서찍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얼마인지부터 구해야지 얼마야 루트2, 여기도 얼마야? 루트2, 여기서 찍었지? 어디서?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그게 여기지. 그럼 여기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그게 여기지. P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이어서 기억만 틀렸고요 Q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이어서 맞죠? 이두 수를 더 해보래요. 그냥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1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는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3이다. 됐죠? 자 그럼 138번을 보면 0이라는 점보여 138번에 0이라는 점 그거랑 A, B를 연결하면 삼각형 나오지. 그럼 한 칸, 세 칸이잖아. 이해돼? 한 칸, 세 칸. 그럼 그 A, B의 길이가 얼마겠어? 10. 루트 10 오케이? 외우는 거 아니야 한칸세 칸이니까 1의 제곱이랑 3의 제곱 더하면 얼마야? 10이니까 루트 C인 거야 비타브라스에서 뒷장넘대 보세요 140번 자 선생님 말잘 믿어 140번에 리얼 미음을 잘봐 내가 한 말이 있어 리얼 번박. 유리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아니야 그렇지 뭘로 메울 수 있다? 실수로만 완전히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번틀렸어 맞지? 넣을 수 없다니까. 맞지? 무리수 중에 수직선 위에 대응되지 않는 수가 있을까?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다 올릴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미얼번 틀렸지? 기억리디귿은 너희가 해봐야 돼. 한 번씩 해보시고요. 141번도 보세요. 한번 봐봐. 내가 말한 거야.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 있다? 무수히 많은 정수 그럼 말안 했지? 무수히 많은 뭐?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만 된다고 했지. 그럼 네 2번 봐봐.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만 있다? 아니야.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3번. 돼안 돼.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 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 된다그랬지 3번 돼요. 오케이? 5번을 보기. 4번은 왜안 될까? 무리수로 완전히 메울수 있나요? 아니죠. 5번.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각각 대응한다. 이게 뭐야? 실수는 수직선 위에 전부 올라간다. 5번이 맞는 말이야. 오케이? 대응한다. 올려놓을 수 있다. 142번도 봐봐. 142번은 2번, 3번 보기봐봐. 2, 3, 5번. 2번 뒤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3번 뒤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 5번 뒤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지. 이거 다 맞는 말이지. 그럼 풀수도없고 나오지 이거. 무슨 말이지 얘는? 자 실수의 대소관계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유형 20까지만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개념 유형 확인학습 하시고 RPM에 있는 거 제가 오늘 풀어드린 거 따라 하시고 뭐 집에서 주말 동안 녹화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 저가 조회수 올라가니까 좋긴 한데 어차피 올라가봐야 나는 뭐 없어 그러니까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제얘저 질문은 언제나 루트는 열려있다고. 근데 뭐야. 저거저 마음을 먹으면 돼. 내가 답, 문제를 지금 질문하면 선생님이 바쁘지 않을까? 어 바빠. 바로 답장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어 바로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고 그냥. 물어보고 기다려 그냥. 아니면 딴거 하고 있어. 왜냐면 나도 수업 중에 막 수업하다가 어 질문 왔네. 질문 해결해지 이거 안 하잖아. 수업 중이면 이따 본다고 나중에. 그 또. 질문 오면 풀어주는 경우 별로 없어 너희가 생각할 수 있게 한두 마디 더 넣어주지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근데 내가 너희 상황을 다 알잖아 예를 들면 이건 다 설명해 줘야 되는 애가 있고 이건 지금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는 애가 있으면 설명해 줘야 되는 애면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 야 이거는 하고 나서 얼굴 보면서 푸는 게 낫는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던져 놓고 딴거해 오케이? 질문할 수 있는 건다 물어보시고 다 하시라고. 우리 좀 편하게 지냅시다. 나랑 우리 나이차가 좀큰건 아는데 이제 점점 커가지만 내가 그래도 나한 30대 후반으로 보이지 않니? 불쌍하게 보지 마. <웃음> 그럼 나 지금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긴 한데 슬퍼.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녹화는 멈출게.